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루토스의 엑시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그 캔들 패턴 중에서 매수의 신호 또 그리고 매도의 신호로서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악형 캔들과 그 다음에 망치 유성형 캔들 그리고 생성원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몇 가지 실전 차트들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아네 나오죠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한번 보, 보면서 이야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먼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어, 잉걸핑 장악형 캔들 장악형 캔들 이거는 분리식 베어리시 그 다음 해머 캔들 슈팅스타 이렇게 알아볼 건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언제 이게 지금 이, 이게 이게 신호인가 신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쵸 그, 그거를 그좀 캔들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러,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기본적인 거죠 캔들 합과 분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캔들이 이제 패턴은 한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캔들 패턴도 있을 수도 있고 두개세개 개, 여러 개 캔들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상승장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장악형 장악형 그죠 음. 이 캔들 자체가 이전에 이전 캔들보다 이좀 검정색으로 할까? 이전 이 녀석보다 더 크기가 커지면서 아 상승이 장, 상승으로 전환되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상승 장학형 캔들인데 캔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음봉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봉이고. 이렇게 꼬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음봉이니까 시작이 여기가 시작 오픈한 가격 여기는 뭐였죠? 어쨌든 이게 뭐 4시간짜리 캔들이라고 하면 4시간 동안 가장 높았던 하이다 그죠 가장 높았던 값 그리고 여기는 결국엔 그 4시간 딱 끝나는 시점에서의 클로즈 종료한 종료한 시점 여기는 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네개 값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시작이 여기서 이만큼 내려간 거죠. 요거를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렇게좀 색깔도 같이 넣어서 은봉이라고 할게요. 은봉이고 요렇게 꼬리가 어, 있다고 칩시다. 검정색으로 그러면은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개 값이 이게 지금 4시간짜리 캔들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30분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30분으로 쪼개면 8개 캔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8개로 분리,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4시간이면 은 데이터가 4개였지만 30분 봉으로 한자 좀 써보자 이렇게 30분 봉으로 하면 은 데이터가 각각 4개인 캔들 데이터가 4개인 캔들 8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캔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이이 이 캔들만 보고서는 우리는 알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지만 결과는 이거잖아요. 시작을 여기서 했었고 여기서 했었고 여기 갔다가 여기 찍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는 몰라 모르지만 뭐뭐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이 몸통 몸통 구간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밑에까지 여기 내려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캔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8개 캔들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음봉 자체는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도 어,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똑같이, 똑같은 원리로 여기가 시작 아 여기가 가장 높았던가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이게 4시간 캔들. 이게 1시간짜리 캔들이라고 합시다. 1시간, 1시간 더해서 2시간이 된 거예요. 이건 2시간짜리 캔들. 그렇죠? 그래서 어, 이값들 여기도 있고. 이게 똑같네. 똑같고. 가장 높은 거는 현재가예요. 그럼 이거를 그림 으로 그리면 2시간짜리 캔, 2시간 동안 이거를 쪼갠다고 하면. 이건 지금 합, 합한 건데. 합한 거잖아요. 합한 건데. 이거 분리한다고 하면 이미한다고 하면 시작이 음봉이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가 뭐한 15분 봉이나 5분 봉으로 자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가장 높았던 데 갔다가 그렇죠? 가장 낮았던 데이 아직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여기 여기 여기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 일단 한 시간 그렇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여기 갔다가 어 쌍바닥이네 갔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넘은 거예요, 그죠? 여기 시가를 넘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이걸 예를 들어서 15분 봉이라고 하면? 우리 패턴도 알잖아요? 패턴?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이게 넥라인이죠? 맞아요? 맞죠? 넥라인이에요. 종가가. 맞죠? 넥라인입니다. 여기가 넥라인. 닉라인 그러면 이게 이제 합하면이 캔들 뭐야 이거 이게 망치죠 같은 거다 이거예요 같은 캔 같은 거 이거는 이걸 쭉 합한 거고 방금 전에 제가 이게 뭐 더블 쌍바닥이니 뭐니 한 거는 그걸 쪼갠 거고 이건 1시간짜리고 그 그러니까 캔들을 뭐 1시간에서 매수시는데 뭐 4시간에서는 뭐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머 캔들은 장악형이다 작은 거에서 맞죠? 슈팅 스타는 베어리시한 장악형 캔들이다 맞죠? 음봉일 경우엔 더더군다나 양봉은 조금 다를 겁니다 양봉은 좀 다르지만 음봉일 경우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은예를 한번 봅시다 장악형 캔들 장학경 캔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여기 부분이요 여기 여기 이 캔들보다 넘어갔으니까 이 상승 장학경 캔들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상승 장학경 캔들이 또발생했고요 가격은 올랐습니다 가격 올랐어요 또 있습니다 여기도 상승 장학경 캔들이 있네요 그러면 어, 요거 한 번, 우리 지금 배웠으니까, 요, 요거 한 번, 여기 부분 한번 쪼개 볼까요? 요거, 요거, 요 캔들?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본 다음에? 쪼개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음... 잠깐만요. 요거 좀 이렇게 선을 얇게 하고, 잠깐만. 이기, 리기리기 여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해봅니다. 가장 높았던 데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캔들 종가. 분갑 여기도 저가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선으로 빨간색으로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좀 두껍게 하자 두껍게 여기서 시작해서 갔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끝났다가 이만큼 한번 저점을 낮추긴 했네요. 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따라오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 부분을 쫙 넘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죠 어, 그러면 어, 어디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여기 여기 끝에 보다는 요사 여기 여기 그렇죠 오케이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여기도 여기. 즉,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요 점은 장학형 캔들이 발생하면 돌파한 가격은 뭐다? 중요한 지지선이 된답니다. 여기에 서포트가 됩니다. 반대일 경우도 있겠죠? 돌파한 가격은 나중에 돌파된 가격은 레지턴스가 됩니다. 정이.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요 캔들이 작잖아요 요 캔들의 범위 요 구간 자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누면 요 자체가 디맨드존 수요존이 된다 요 지난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잉걸핑 캔들에 대한 걸좀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면 요거 다음 거는 당연히 베어리시합니다 베어리시아 다 알죠 여기서 선 그어볼까요 똑같이 방금 전에 엑시아가 얘기한 대로 띠기, 띠기, 띠기, 띠기. 어, 맞네. 맞죠? 어, 맞아요. 요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여기 이, 여기 꼭대기일 것 같, 같은데 꼭대기보다 더. 꼭대기보다는 돌파된 가격. 꼭 주목을 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캔들들이 모여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런 것들.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캔들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해머 캔들. 해머캔들은 뭐, 이거, 아까 쪼개면은 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은봉이, 우리 이제 다 알아. 이거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은봉이 작은 녀석이었고, 그거보다, 이것도, 잠깐만요. 요, 여기서 시작했을 거예요, 은봉이. 자, 여기까지 내려갔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은봉이 이렇게 작은 녀석이었고, 그리고 양봉이 쭉 해서 어디까지? 여기 끝에, 요 넘어간 거죠, 이렇게 여기 넘은 거죠. 여기, 여기를 넘은 거죠. 여기 넘은 거죠. 그러니까 해모 캔들 같은 경우는 요선, 요선, 여기, 여기. 딱 시가. 시가. 결국 좀 범위를 그, 이 캔들보다 타임 프레임이 좀 작은 거. 얘를 이건 지금 4시간짜리인데, 4시간짜리 캔들인데, 이걸 1시간이나 30분에서 보면 여기가 어떤 모양을 보여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로서 요, 꼬리 부분은 수요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이 부분 이거를 거꾸로 뒤집은 건 슈팅스타 캔들입니다 그런데 이 캔들이 장악형이니 상승장악형이니 하락장악형이니 또는 뭐 이런 유성형 캔들에 대한 슈팅스타니 영망치 캔 캔리, 망치형 캔들 이런 거는 결국 중요한 건그 가격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곳이냐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으로서 과거에 작용을 했던 가격이냐? 뭐 쉽죠? 지지와 저항이면 이전에 저점 인근이었느냐, 고점 인근이었느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이 지나가는 자리느냐, 그렇죠? 이전에 캔들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뭐. 트렌드 라인이랑 겹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캔들 자체는 내가 진입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 발생된 중요한 했던 방금 전에 말했던 상승 장학형뭐해머 이런 캔들은 이후에도 이후에도 지지와 저항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봐요. 이 그러면. 이거 지금 비트코인 1시간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 한번 찾아봅시다. 비슷한 것들 뭐 꼬리가 발생되면은 꼬리가 발생됐습니다. 이거 뭐 한번 찾아볼까?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약간 이거 살짝 위에 꼬리가 있어 가지고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거시기 하긴 하지만 몸통. 조금 몸 미쳤네요. 그죠? 몸통. 이 가격 범위 어디갔 써? 어우! 가격 범위 경계 치워. 경계 치워. 수요존이겠죠 수요전. 수요전. 이전에 이런 캔들의 이런 종가? 이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종가? 음, 종가? 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여기서도 장악형 캔들이 하나 있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장악형 캔들 장악했습니다 여기 이런 캔들이 장악했어요 그렇죠 이 범위 종가까지 범위 범위 분 여기좀 연결을 계속 해볼게요. 아, 아, 이렇게 되네요. 여기도 연결을 계속 해볼게요. 이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꼬리가 발생됐네요. 그러면 또 라인으로 여기 종가 그렇죠? 종가이 캔들에 깨진 거는 몸통에 여기가 요, 여기를 이탈했고,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도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요. 지저항을 찾는 거예요. 꼬리 어, 이렇게 달리는구만. 여기도 종가 있었고요. 어우, 어우, 이렇게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네요. 위에서는 어 여기 멈추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여기도 어 여기도 크게 한번 이탈했네요. 이건 좀 두껍게 해볼게요. 크게. 이탈한 가격9600한번 잠깐 멈췄었네 또 여기도 이탈한거죠 결국엔 브레이크아웃 됐죠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범위 설정했던 부분에서 반응이 나왔고 요선에서도 이런식으로 지지 저항의 단기 저항의 역할을 하죠 지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 캔들 자체를 이거를 어, 합한다면 합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죠 음봉이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꼬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양봉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 얘까지 합친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요기 넘어간 요선 요기 요 가격 구간은 또 나, 나중에 의미 있게 되겠네요 요, 요런 선들 요런 가격 범위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작용을 합니다 범위들은 그리고 과거에 지저정으로 역할을 했던 그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가 또 들어 오 유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도 이 구간도 동일하게 볼수 있는 거죠. 이전 에 체크했던 가격이 이후에도 작용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그 가격 자체는 그 이후에도 메모리화돼요. 기억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런 가격들을 기억한다. 기억한다. 지금도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번 어,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한다면 음, 이탈했던 1시간에서 이탈했던 가격 올라가면은 저항,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죠. 여기 이 끝까지는 지금 이 캔들 자체는 중심을 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고 하면 또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겠지만 9,223달러는 가격이 빠지면은 매도에 대한 신호가 되겠죠, 또. 그렇죠. 여기서 끝에 머리도 어, 여기. 꼬리, 꼬리가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세라고 보,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중요했던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에서 이탈하는 모습, 꼬리가 발생되는 모습, 저점을 낮추는 모습 이런 것 자체는 캔들을 합해놓고 보면 하락장악형으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일본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일본은 좀 너무 길다. 4시간 이렇게 4시간 종가네여기는또 시가 종가 계속 낮춰지고 있네요. 꼬리들은 꼬리들은 이게 꼬리는 매수요. 여기는 매도요. 이렇게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다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랬나요? 좀 복잡스럽기는 했지만 대충 한번 다시 한번 복잡 음, 정리해서 넘어가면 캔들을 언제든지 내가 이 캔들, 캔들들이 캔들 여러 개 자, 특히 다,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모여 있을 때는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합하고 어, 분리하고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라건 그거를 물론 타임프레임을 바꾸면 되긴 해요 타임프레임 근데 타임 프레임 바꾸지 않더라도 그 캔들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오히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냐면 내 매매는 더큰 타임 프레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단기 매매를 하는데 뭐 하루짜리나 4시간짜리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나는 15분 봉이나 1시간짜리에서 나는 매매에 대한 신호를 찾고 싶은데 그 신호 자체는 캔들로 찾아, 찾을 아찾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잉걸핑 캔들도 알아봤고, 해머, 그리고 반대로 작용하는 슈팅스타. 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음, 지금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전 이제 플루토스 이제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편 정도씩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몇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한한일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네요. 라이브로 같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마진 매매 전략도. 그 밑에 그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 밑에 보면은 자세히 보기 하면은 바이빗, 페맥스, 바이낸스 레퍼럴 가입하셔가지고 가입만 하시면은 무료로 어, 전략 받아서 참고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어, 플루토스 액시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